아네 여러분 빠리바게트에 갔다 왔는데 <웃음> 깜짝 놀란 소식 알았어요. 제가 어떤 친구한테 듣기는 에 제가 기프티콘을 받은 케이크 가 싸다고 들었는데 오늘 아까 제가 친구가 <웃음> 기프티콘에 이제 가격을 물어봤는데 <웃음> 대박 이게 티라미수 반 치즈 케이크. 반인데 이 케이크가 얼마인지 물어보니까 얼만지 알아요? 가격대도 여러분들 그요 2만 5천원 이게 2만 5천원이래요 그래서 준아 너무 감동이다 2만 5천원 생각도 못했어 생일 축하해줘 너무 고맙고 내가 집에 가서도 한번더 생일 지났지만 축하를 받을게 고마워 잘 쓸게